Ha ha ha ha ha. 엄청난 <놀람> <놀람> <놀람> 아 나도 야타이가. <웃음> 구입니다. 야신주구는 사람들의 거의 진짜 서울에 이 정도 되는 거리가 강남역이었는데 마츠모토 키오시가. 저마츠모토 키오시를 보고 올리브영 이런 거 만들었어. 요수리가 있지만, 그러니까 헬스 뷰티. 아, 쭈루탕탕. 이건 계란. 카레. 카레우도. 야 이거 저크림다 크림 네. 저기 어디야 저 까르보나라 크림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어 지하구나 기다려야 돼한분 정도. 이야 이거 진짜 완전 무슨 저 어디야 웨스턴가처럼 생긴 것데 <웃음> 너무 재밌다. 예 우리 이종수 형님인데요 이이가격 어떤 가게인지 잠깐 한번 소개해 주세요. 쭈루통탕이라는 가게고요. 쭈루통탕예 아. 접시가 아주 큰게 특징이고 가게 인테리어가 또 아주 특이합니다. 웨스턴 바처럼. 예, 그, 그 아. 지점마다 다틀인데 아. 여기는 이렇게 좀바 분위기더라고요. 아, 아. 통 일본 스타일의 우동 우동인데 분위기는 웨스턴 스타일. <웃음> <웃음> 와우. <웃음> 여기 너무 재밌다. 네. 물도, 이게 와인장이 아, 그니까. 오미즈. 아, 역시 물장이 중요해. 음, 저기, 명란주에서 들어간, 아, 아 명란. 음. 명란. 명란 들어갔고, 저기, 그 계란. 계란. 소고기. 고게 이건 그 비벼먹는 거. 음. 국물 없이 비벼먹는 음. 음. 거. 아, 카르보나라 우동. 아, 카르보나라. <웃음> 이게 재밌다. 기본. 두부우동. 아, 그 어. 그실 들어간 우동. 어, 메실 우동. 두 가지, 두 가지 같은 거. 두 가지. 대맛살 크림 우동. 어, 이거는 바람이. 저기 정골. 아, 정골. 너무 네. 정말 많네요. 카레 스타일 하나, 국물 하나, 뜨거운 물 하나, 이런 거. 면을 몇개할 거냐? 두 개, 세 개, 이거 그냥 무료로 해 주나 보네 어, 진짜 그런 거 같은데? 네. 아, 그러니까 1인분 하고, 이거는 2인분 용이야. 네. 근데 저 왕껏 먹으라 이거야. 네. 음. 1인봉 담고 있어 밥도 있다 점심 때 이제 이거를 갖다 세트로 같이 시켜주고 있어요아 그러네 쭈루 쭈루 쭈루, 쭈루 쭈루가 이게 미끌미끌이거든요 아. 첫째 일반적인 우동집하고 다른 것은 분위기 컬러가 일단 다르고 1층이 아니고 지하라는 게 독특하고 지하의 이블랙톤의 마치 웨스턴바처럼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우리가 11시 12시 전인데 이렇게 너나 없이 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전체 고객의 80%가 여성이라는 건데 아. 지금 주방인원만 보이는 것만 주방인원이 한 8명이에요 하와이 보스턴 그러니까 미국까지 진출해 있고 이게 멜라닌이 아니고 자기에요 <웃음> 이거 면을 이거 1.5인분 <웃음> 아, 2.5인분, 3인분까지 가격이 똑같아요 정말 비주얼 정렬이네요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하나코쇼 왔습니다. 요거 食べ まし다. 맛있어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떡볶이 조스토스를 파는 거죠. 면 팔잖아, 이거. 이거 얼마예요, 이게? 4 0 0에어 2인분. 어 2인분 400. 이게 딱이면 핵심이에요. 생면이에요 생면. 생명. 아. 어. 예, 예. 예, 예,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여기 진짜 재밌네요. 지하 가게가 이렇게 딱딱하게 할 거냐, 부드럽게 할 거냐, 음. 맛을 진하게 할 거냐, 매운 걸 갖다가 많이 갈 거냐, 적게 낼 거냐, 음. 연하게 할 거냐. 음. 면이 되게 두껍네. 네. 야, 아, 이거 넓은 면도 있어. 냉게 랭게. 아, 간은 엄청 세다. 멸치가 있어요. 멸치가. 특이한 라면을먹는데 특이한 멸치맛. 넌 만나고, 고넌만고 만나고, 거고넌 만나고, 고넌고넌 만나고, 넌고넌 만나고, 넌 만나고, 넌데아고바이고르바이고넌 만나고, 넌 만나고,